이런의 벤치 어떻게 하는지이 옛날에 그냥, 이제 그냥 내리고 올릴 때뭐 이제 가슴에 힘들면서 약간 이런식으로. 음. 금 그랬을 때좀 어땠죠 느낌? 뭐 일단 운동도 힘들고요. 운동 개수도줄고 가슴 옛날에는 좀엄 느낌으로 해는데 하고 음... 나면 약간 느낌잘벌어지네 셋. 코타 잡아놓고. 넷. 힘을 한번 짜보세요. 가슴 살짝 피면서 힘을 꼭꽉잡으세 <웃음> 가슴 운동할 때 어디에 수축을 맞춰요? 조금 더 잘하는, 잘 되는 방법은 등에 수축을 맞춰요. 애초에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등 넣는다 생각하고 수축을 하듯이 음. 하면 그대로 그 가슴이 이완이 되죠. 가슴이 이완된 상태에서 등을 늘린다고 생각하고 내가 뒷볼로 쭉 펴주면은 이게 쫙 아, 수축이 되죠. 그러니까 가슴이랑 등이랑 반대관계잖아 특히 이제 덤벨을 했을 때는 더불안정하다 말이야. 6, 오케이. 그더둘까요 그렇죠. 전스레 9, 그렇지. 조금만 더. 그렇지. 그렇지. 어, 부는딱 잡고. 그렇지. 그렇지. 치부 이거 치부근이 약해요. 부치. 부치. 부치. 부치. 부치. 부치. 부치. 부치. 부치. 부치. 부치. 부치. 부치. 부치. 부치. 그에 딱 잡으시고. 음. 그치, 그렇지딱 잡고. 음. 여기 느낌이 이쪽에 와야 돼. 여기, 여기 쪽에 뭔가. 뭔가 여기 쪽에 그 늘어나는 느낌. 레플 다운 할 때도 그게 늘어나겠죠? 음, 그렇지그 늘리는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운동 전에 해줘요. 열무. 셋! 떠내려가요. 세, 나왔어. 예스, 떠내려보고 열무. 그렇지. 항상 배우야, 보통 그냥 생일인데 생 하더라고요. 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많이 t 지 a n k y 땡기 w h 땡기는데 약간 이런 느낌. 팔도 많이 it? 빼가지고. 어, 그러니까 네. 많이 t 기려고 네. 가지고 그렇죠. s it? w h 도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이 i 이 it? What is it? w h 가지 is it? 더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이 등은 동이지만 어쨌든 여기가 부러져야지 이거 부러지면여기다 되잖아요 이거 당길 때 약간 팔에도 힘 많이 빼고 약간 가슴이, 가슴이 앞으로 나간다고 해야하나 가슴이 약간 웰컴? 네, 웰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살짝 벌어지면서 이거, 여기가 이렇게 어, 근데 약간 주의하지 응. 않아 있다면 초점 맞힌 척을 놓을 수 있는 게 살짝 잡게썰는분들 많아요 아, 그래서 약간 여기를 를 걸려주면서 살짝 비가 비 넘긴다는 이 기념 이 아니라 약간 그런가 빨리 아, 이렇게 아 약간 으로아 예. 데그런가 팔이 꺾게 돼요 여기 자고 여기 계속 패에실 붙이고 이런 느낌로 그렇게 해야 완전히 이게 딱 넘어가서 걸려 아무 튼 약간 어깨가 원래 내려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어깨가 약간 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 분들 살짝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있는 거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내려가 자보여줄게 아, 뒷가슴을 살짝 벌려주면서 가슴을 벌린다 셋! 가슴을 벌려준다 네. 그렇지! 음. 네. 그렇지 패드에 딱 떨어지지 않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하부까지 여기 싹 들어오죠 여기? 그치 쭉쭉 들어오죠 응. 어. 여기 가슴 벌어지는거 봐요 가슴 딱 윗가슴 벌어지죠 이렇게 딱 벌어지잖아요 저기 저기 응저 느낌